테슬라는 이렇게 차 양쪽이 날개처럼 위로 열린데요와짱 멋있어요 여러분 테슬라를 사봤어요 여기 테슬라 매장인데 이렇게 시승할 수 있게 돼 있고 진짜 적응 안 되는 게 이런 게다 스크린이고 여기도 다 스크린이에요 그리고 여기 조작 기어가 없습니다 와 이거 태블릿이 있다는게 너무 신세계예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 차는 뒤에 3개가 있어요 좌석이 하나 둘 세개 오 엄청 좋아요 하얀색 이 시트도 진짜 뭔가 신박한 컬러인것 같아요 화이트입니다 테슬라 여기 테슬라 는 이렇게 LCD 모니터가 되어 있고, 지도도 진짜 선명하게 나오고, 안에 조작 기어가 없어서 좀 되게 당황스러워요. 네. 이건 조금 저렴이 버전이라고 합니다.